<웃음> 어. 요심 진심으로 어, 어. 괜찮은데. 아, 진짜? 응. 자 남자. <웃음> 응. 뭐 어디 가세요? 안 가요. 저는 뭐 관리를 어디겠습니까? 이 집에서 제일 집 밖으로 안 나가는 사람은 나요. 애들은 항상 외출복인데 나는 맨날 잠옷 실내복이지 않아요.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제가 요즘 옷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무신사도 맨날 보는데 아, 내가 입는 코디가 항상 거기서 거인것 같아서 고민이야. 야, 그 밖에 누구 있냐? 너딱 걸렸다. 전현주, 너 당첨. 왜? 나 나의 고민 들어줘. 고민 없잖아. 말 그렇게 할 거야? <웃음> 나 무슨 고민? 나 요즘 내옷 스타일에 대해 고민이야. <웃음> 왜? 어 응? 너무 한정적인 것 같아. <웃음> 오빠의 스타일이었던 것 같은데 왜 웃는거야? <웃음> 왜 이렇게 웃어? <웃음> 아 이건 잠옷이야 <웃음> 왜내잠옷보에못 지금 웃어? 머리 좀 괜찮은데? 그래? 나도 좀 괜찮다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 왜난내왜모가 중요한데? 너왜 집에서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어? 예쁘지 뭐? 주 예쁘지 난주 예쁘지 나뭐있냐고 나는 고민 끝 새로운 고민 정훈아 내가 보는 우리 패션, 패션업을 한 사람들이. 말을 왜 그렇게 돋아? 대본 준비해. 대 있어? 대본있대본대본 있나요? 영동이 뭐야? 영동이 어디서? 저 패션업 영동아! 영동아! 이어와봐이건 김영수. <웃음> 아니 아, 우리, 우리 이렇게 세 명이 네. 어, 우리 리플의 패션을 이끄는 우리 패션 선두 주자들이라고 할수 있잖아. 유진 언니, 미선 언니, 언니는 패션 선두 주자가 아니고 패션 진짜 못 입는데 옷. 들어와. 옷 진짜 못 입는데 언니 둘. 아니 옷을 못 입는 게 아니라. 누가? 그래 나못 입어. 얘가. 그래 나못 입어 이똥이 아저씨야. <웃음> <웃음> <내> <웃음> 저한테 무슨 인신공격을 <웃음> <웃음> 내가 이런 말을 들었거든 <웃음> 이새끼또 뭐야 <웃음> 너어떻고 <너는 너무> 있어 <웃음> 왜? 왜? 무슨 고민인데? 아니 딱 봐도 지금 이 집에서 편하게 옷을 입고 있는 세 명이고 아 그렇네 옷에서도 갇혀 입는 세 명이잖아 난 그래서 상담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음... 항상 고민을 해요 네. 근데 내가 코디를 한번 이렇게 장바구니에 넣어보면 음. 다 거기서 거기 같은 거야 아, 아. 무슨 느낌인지 알아 요, 여기서 딱 봐도 오. 내 옷이잖아. 그치? 아, 그런가 봐 예쁜데? 응, 예쁜데? 아예쁘면 이것도 예고 거기 써 거기야. 근데 여름철에는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될까? 음. 또 뭔가 완전 바꾸는 거 말고 변화를 느끼게 할수 있는 그런 거 없을까? 그런,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진지하게. 오. 저번에 이었던영등이패션나 근데 그거 진짜 마음에 들었는데? <웃음> 그건 너무 급격한. 아 그러니까 형의 패션 스타일에서 <웃음> 많이 벗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맞아 맞아. <웃음> 음좀 도전해보고 싶다. <웃음> 네. 그, 모자 가지고 있어 아직? 가지고 있음! 여기 있음 여기 있음! 진짜... 어?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요안 돼요. 머리 우리, 리 우리, 우형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 살짝 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하 우리, 리 우리, 우리, 우리, 씨, 야내 야. 몸이 진지하게 안 말아? 너가 뭔데 고개를 박으라 말아야 그냥 한번말해본 건데? 꼭 박으실 필요들은 없어 <웃음> 옷은 그렇게 고민 가질 필요 있어 그럼 연주 선생님이 알아서 해줄 거야 맞아 우리에게 패셔니 스타가 있잖아 패셔니 스타! 스타! <웃음> 이펀만은 애 퍼. 근데 새로운 스타일링 해볼 거면은 우리 입을 옷들도 입을 섞여서 입어도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어 가능하면 네. 이게 오빠 옷이지? 고를 수가 없나 본데 내가 너무 그동안 잘 입고 있었나? 다 버려야 돼요, 저거. <웃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위류수강으로 가고 라고 할 뻔. 라고 했는데? 라고 할 뻔. 라고 했는데? 했는데? <웃음> 할 뻔, 할 뻔. <웃음> 라고 했는데? 어, 어... 자, 유정호 아, 씨. 어, 이거 좋아. 유정호 씨. <웃음> 응? 이런 그래픽을 응. 고르는 기준이 어떻게 되세요, 이런 거? 그러니까요, 나 궁금해요. 협찬 받는 건데요. 넌 협찬 아무거나 받지? 아니요, 저도 이제 안 예쁘면 안 받아요. 오, 근데, 협찬 이쁘면 받으세요? 제... 아니면 그냥 받으세요? 그냥 받아요. 그것이 문제로다. 그거 그게 문제인 것 같은데요. 협찬을 받아도 자기한테 어울리는 옷을 받아서 자기랑 어울리게 찍어야 반응도 좋고 사람들이 더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왜다 받아요? 다 받아요? 다 받아요. 진짜 <웃음> 오빠의 고민을 들어줄 사람이 정말 단한 명도 없는 것 같아. 나밖에 <웃음> <없지>? <웃음> 아니야 나 <난> 있어. 형 <웃음> 저는 저는 형 저는 형이. 그거라고 하셨잖아 여름철에 여름철에 사냥을 할수 있는 이 새끼가 진짜 아니야. 여름철에 사냥을 할수 있는 그 옷을 좀 골라달라고 오전 저는 이옷 저는 이옷 너무 안보요 저는 형이 그 여름철에 그 도전을 하고 싶다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옷 그리고 형이 좀 밝은 톤이 잘 어울려요 여기 이 바지 뭐라 저는, 저는 이런 검은색보다 저는 형이 이런 밝은색의 톤을 입었을 때가 정말 더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거요 사실 이 옷도 정훈씨옷 입는 거면서 강명... 강... 강... 강... 강... 강... 강... 명, 강... 명, 강... 명, 강... 명, 강... 명, 강... 명. 강... 명, 강... 명. 강... 강... 강... 강... 강... 강... 강... 강... 강... 강 네, 감명받아서 감명 저도 이걸 한번 도전해본 거예요. 아 거였어요. 진짜요? 저 이렇게 구멍 요즘에 뚫려 있는 걸좀 많이 선호하거든요. 맞아 맞아. 나도 이거 보고 정훈이 옷인 줄 알았어. 저도. 어 그래. 그래. 이거 어, 형우 씨예요? 응. 구멍 있는 옷을 왜 선호하시나요? 시원해서? 아 저요. 은근슬쩍 찢지 보여주. 고예 그래. 맞아요. 네, 약간 <웃음> 그런 느낌으로 나. 그리고 여름철에 또 시원해야 돼요. 근데 이 정도의 노출이면 괜찮거든요 사실. 가슴에 털 있으세요? 없어요. 배에는요? 예 네, 배에는요. 배... 베레나루 있어요. 베레나루가 삐져나오면 안 되겠죠. 그거 왁싱을 좀해히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색깔이 좀잘 어울리는 편인 것뭐 같아요. 아이보리 컬러 나쁘지 않죠. 바지요 아 바지는 저는 이거에 맞게 조금 더 밝, 밝은 톤의 바지가 아 저거보다 좀 밝았으면 좋겠는데. 연청 연청? 어? 너무 색깔이... 중요해. 중간이... 너무 밝은 거? 어 약간 좀.. 어, 좋은데요? 어, 쁜데어 괜찮은데요? 한번 입어볼래요? 입어볼래요? 입어볼래요? 입어볼래요? 입어볼래요 좋은데요? 벗어봐요. 예뻐요. 네 지금 여기서 입어봐요 빨리. 어때? 다 보여주는 거 팬티까지. 그 내려. 우리가 뒤돌아 있을게. 그래요. 교국시 뭐 해야 돼요? 그냥 다 꺼져 주면돼요아어 퇴장하겠습니다. 샤 안녕하세요. <웃음> 잠깐만, 어, 괜찮은데요? 보자 보자, 아, 보자 보자. 아 앞으로 좀 나오실래요? 나와 보자. 아, 오빠 오오 오. 오. 오. 오. 진짜 괜찮은데? 오, 어, 어, 짜찮 괜찮은데? 괜찮은데? 어, 약간 좀 80년대 잘생긴 어, 어, 대학생, 그래. 대학생 어. 오빠 같아요. 어. 근데 저꼭지 보인다. 저꼭지안 보이는데? 난 보이는데. 보이는데? 저 아래 아, 집중해서 보면 보이해 집중 능력이 해. 있나? 저 아래쪽에 있는 저기 딱두 개. 저거 매지가야 한보여 어, 너무 저쪽 아래 아니야? 어. 그서부터 아래 있네. 길에 딱서 있다. 아 맞다 형이 평소에 그좀 구부정한 게 있어요. 구부정하게 막, 막 핸드폰 보고 하더라고. 일단 지금 그 멀리서 준호 형 있잖아. 그러면어 많이... 어, 맞아. 가리, 어, 맞아. 가리, 맞아, 맞아. 어 맞아 맞아. 완전 구부정하게 이렇게 돼 있어. 맞아 맞아 이렇게. 네, 네. 그러니까 형은 이게 어 가, 자가 가지고 있는 정치을 이렇게 다 드러내고 딱. 맞아 어깨를 좀 펴야 돼. 네. 오빠 계속 그러니까 어깨가 점점 굽는 거야. 어, 이렇게 어 이렇게, 어, 이렇게 어, 오빠. 오빠 키 크네. 몰랐어. 엄청나. 키 엄청 큰데 엄청 맨날 이러고 있어가지고. 맞아. 아, 어때요? 여성분들은 보시고 어때요? 지금? 어 좋아요 한순죠 초등하고 응. 훨씬 젊어졌어요 한 30살? 아 잠깐만요 지금 유진 이 자세 좀 찍어주실래요? 그게 칭찬하는 자세죠? <웃음> 아저 유진 자세 준 아, 아, 멋있긴 해어 네. 멋있긴 네. 해멋있다근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한번 좀 추천해 주는 거고 또 다른 건 없을까요? 저 지금 갖고 있는 옷장 중에 아니면 뭐 우리, 우리 옷이라든가 형 옷이랑 뭔가잘 어울릴 것 같은데 준호 형아 그래요? 둘이 약간 비슷한 스타일이 응 맞아 어... 이옷 입어도 괜찮아 <웃음> <웃음> 그러면 제 옷을 지금 입은 옷을 바꿔 입어 볼까요? 아니아니제 정원이 옷도 한번 보러 가시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들 <웃음> 아, 네, 옷에 관심이 많으시네. <웃음> 이거 바지 완전 고 주농 스타일인데? <웃음> 청바지보다 야, 근데 청바지가 이 건가? 색이다, 이거. 어, 맞아, 완전 맞아. 완전 이 색이네. 네. 오, 오, 진짜 괜찮아. 훨씬 나아. 오. 오, 제가 또좀작아요작아요 어, 괜찮은데? 어, 진짜 아, 괜찮다. 괜찮다. 그럼 멋쟁이서. 그럼 여러 색깔 사야겠다. 살짝 이걸 이렇게 올려서 할게요. 한번 살짝 딱 다리가 더 길어 보이려면 상의를다리 이건 피지컬이깡패야. 어, 여기 딱 주머니 한 손만 넣한 손만 야 돼요, 주머니. 형, 한번 담배, 담배 한번 넣 봐요. 오 오. 면서카메 한번 줘야 돼요. 이발. <웃음> <웃음> <웃음> 이거야, 이거야. <웃음> <이> 야 <거야? 웃음> 어, 가지 길이는요. 통이 좀더 컸으면 좋겠어요, 형한테. 나롤겠 오 역시 이거다. 근데 이형 이거 이제 이걸로 그냥 픽스 되면 되겠는데? 어, 진짜 아, 그래? 진짜 잘 어울려. 이거 여성분들이 아, 봤을 때 지금 이 패션 어때요? 어, 좋아요, 너무 좋아요. 환해야 사람이. 그래서 아, 우리도 아, 이제 좀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코디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음. 영두이 방으로 가 볼까요? 오케이. 고둥둥. 둥둥둥둥. 어이자 동동심 아. 고민. 아, 제가 진짜 진, 근데 이거 진짜 고민이 있어. 요 아, 진짜? 요즘 이제 마스크도 벗고 다니잖아요. 솔직히 저는 솔직히 한 딸만 하다. 아... 땜에 모아다 근데 이게 패션이.. 패션이 문제인가? 음. 음. 얼굴은 문제가 아닌데? 그럼요 그럼 일단 입.. 는옷다 빼와봐요 이게 다예요? 이렇게 요다 옷이 똑같은데? 다 다르잖아요 이게 얼마나 달라 아저 일단 바지는 얘로 선정할게요 어 좋아요 네. 오 이쁘다 이쁘다 어, 뭐, 뭐, 모자, 모자도 있고요 기냥 청바지 입어도 되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도 괜찮고. 영국이가 오히려 무난하게 입지 않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무난한 걸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너무 심심하지 않아요? 아니 아니 그 네, 일단, 네 얼굴 안 심심해? 일단 심심해. 어, 어. 오. 내가 감동했어. 나한테 한 말이 데도어 진짜 기빨아. 아, 진짜. <웃음> 어 기빨려. 아, 오랜만에 이 느낌. 그리고, 그리고 뭐. 이제 몸에 타투도 있으니까 있는 악세사리 다 빼고 딱 이렇게 두 개만 입어주세요. 오. 오케이 그러면 가랑과 나와봐 네! 여기서 응. 할래? 아, 난 여기서 있을게 나도 여기 있을게 어? 뭐 한두 번도 아니고 네또 누나들 입으보래나 안봐 진짜 이거요? 응모 옷이 드야 아유 야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흰색 티 입고 어. 초콜릿 그래. 저 바지 좀 에이 오바하지마 <웃음> <오버하지> <웃음> <웃음> <웃음> 봤어요. 번호 <웃음> <보너> 좀 주세요. 아, 그거요? 샬랜도 아니에요? 샬랜 아니에요? 슬랭도 아니에요? <웃음> 어, 근데 진짜 낯설긴 하다. 청바지 그러니까. 흰티 청바지 입으흰티 청바지가 되게... 되게 소화하 어려운 패션 아닌가요? 힌트 청바지가 잘 어울리면 잘생긴 거 아니야? 맞아. 잘생겼잖아. 아니 진짜로 않는데? 괜찮지 않아? 난, 난 진짜 이렇게 깔끔한 게 너무 좋아. 야 대박이야. 달라 보여. 어 진짜 달라 보여. 괜찮아. 그럼 여성분들은 대부분 깔끔하려고 선언을 하시는 편인가요? 응. 어 아니, 그리고 영둥이는 이렇게 입으니까 더 깔끔하고 응. 너 얼굴이 훨씬 잘 튀어. 아어어 얼굴이 보이기 좋겠다 어 얼굴이 잘 보여. 어. 그래서 번호가 따일 수가 있다. 그래, 얼굴에 악세, 악세서리 필요 그래, 없다. 뭐 존자기잖아. 어, 어, 진짜. 너무 귀여워. 아, 부럽다. 영동이랑 살아보고 싶다. 거기 가보고 싶다. 아, 영근이 볶밥 먹고 싶다. 어. 어죽고 거기 가세요. 여기 여기. <웃음> 정훈이 없을 때만 하자 했잖아요. 아다 그러면 이번 <웃음> 유진이의 마음을 다시 사로잡을 수 있는 어 정훈이 형도? 정훈이 형도? 나는 정훈이 개인적으로 분나 섹시한 타락 보이 룩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타락 보이룩이요? 어... 음. 발랑까진 룩. 어? 발랑까진 룩. 어? 그럼 영둥이의 군복 이런 거 입힐까요? 영둥에 아, 군복에, <웃음> 군복에서 조끼 입히고 알몸에 조끼만 입는 거야. 그래 군복 바지 메고. 어 괜찮네. 알몸에 조끼? 아 여자들이 좋아하는 룩을 좀 해주세요. 어, 어, 어. 여자 가1년 사귈 수 있는 룩으로 가보자. 아! <laughs> 아 좋다 좋다 면역 <웃음> 아, <미려. 웃음> 아, 좋다 광장하다 그럼 제그 일단 제 아이템들을 보실래요? 좋아요, <웃음> 좋아요. 좋습니다. 이 달고 있는 룩이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웃음> 오어 이거 있네. 여 이거 섹시한데? <웃음> 저번에 입은 거 아니야?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저... 아, 네. 이거는 그냥 양 정훈이야. 아 이거, 어, 저, 이거 맞아. 양, 이거 양이고 이거 정. 근데 내옷 입히자 거. 그러면.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러자 가보자. 음. 여자분들께서 한번 그 네. 준영 옷을 통해서 옷을 활용해서 저를 한번 꾸며주세요. 예. 네. 어. 정훈이랑 준영 오빠랑 옷이 비슷한 비슷해 첫 주밖에 없어요. 내거 입히자. 근데 이거 솔직. 이거 정훈이 형이랑 잘어울리않아 이거는. 이거 정훈이 형 <웃음> 이건 뭐야? 누구 것이야 이거? 이거 너거 아니야? 내 거지. <웃음> 귀여운 후드 어때? 어,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그거잖아요. 여름 <웃음> 여름이잖아요. 맞다. 네. 오 제가 이렇게 또 핏된. 맞아 맞아 맞아 핏 있어. 정훈이 약간 와이드 팬츠 많이 입잖아. 어. 오 어, 한번 입어볼까? 아 근데 이게. 얘... <웃음> 아니, 이 반팔 반팔티좀좀 아니, 아니,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니 아니, 이게 원래 거의, 거의, 그러니까, 아직 야, 거의 카이야, 지금. 어, 아니, 카이 그러니까지아 거의 니 아니, 야지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이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너무 세, 너무 아, 네. 아, 반팔티 이거, 이거 가아무 섹시가이. 아, 거 솔직히 힌티 벗어야 되겠는데? 그니까난버스훨 신나. 아 맞아. 아니 근데 그게 아 근데 그게 평상시 입고 다날수 없으니까. 어 깍깍 그래. 내가 또 이거 힌티 벗고 다시 벗어야 되는데. 힌티를 벗고 가지러 벗으면다 보는 거 아니야? <웃음> 아 준노 <중도> 섹시하네 그냥. <웃음> 반한 거 같은데 성공한 어, 강거, 거 같은데. 어성공데아 <웃음> 어, 좋아요. 아, 그래요? 이런 괜찮아요? 좋아요. 자, 아, 진짜 요즘 어, <웃음> 옛날 마음으로 돌아가기. 예, 성공. 반한 그런 나도 이런 정장 차림으로 데이트를 하거나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니가 진짜 괜찮은데. 근데 진짜 괜찮은 괜찮아. 괜찮아. 나는 만약 나랑 데이트할 때 이렇게 입고 왔으면 나 진짜 설레줄 거. 어 진짜? 하 응. 성공적인 변신을 그러니까. 했네 러 응. 다들 뭐야? 우리 리플 사람들 다 잘생겼네. <웃음> <웃음> <웃음> 그러면 이제 그 연주단 뭐 유진이하고 미도가 이제 우리 남자분들 오 진짜 잘 해줬으니까. 여성분들. 아, 반대로? 반대로.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아, 너네가 좋아할 만한. 음...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나 완전, 완전 잘해줄 수 있어. 다 <웃음> 뒤졌어, 아, 그냥. 그래, 그래. 그냥. 한번 가보자. 옷장 한번 가보자. 벌써 지금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요? 벌써 번호 저거? 얘요! 어? 어? 어? 저 얘요! 아, 안 돼, 아니야. 저거 얘요! 저 이거요! 제가, 저는 바람이 있어요! 아니 근데 남자들이 좋아하는 룩이라서 그렇겠지만 저는 일단 미도가 말랐잖아요? 음. 그리고 어깨도 예쁘잖아요? 음. 그래서 이걸 다 드러냈으면 좋겠거든요? 아, 오케이 오케이, 어, 그냥, 오케이. 이거요, 그냥 이거요! 이거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요 너무, 안 너무 안 돼. 파격적이에요! 어. 어. 와. 와. 와 아, 이거네! 이거다! 아 완전... 예. 설레는데? 그러니까 색감이 너무 설레 여름. 아 핸드폰 맞아. 있으면 번호 따겠는데 이거. 아 어, 그러니까. 아니 괜찮아. 아 진짜 나 어. 진짜. 아니 웃었는데. 그냥 분위기가 갑자기 생겼어. 진짜. 오준아 이런 거안 입지 않아요? 아니, 원래? 너무 예쁜데? 안 입지. 와개 예쁜데? 너네 주명에 들어올래? 야야 너무 느낌 있다. <웃음> 야, 야, 야, 너무 예쁜. 유진이 가자 유진. 나 임유진 가자. 유진 가자. 유진 가자. 여자 옷이 진짜 조금 아다 그러니까. 숨을 쉬어 줘 이거 입으면. 패가? 패가 방심네 어? 어? 어? 이거랑 뭐야? 셔츠? 어, 바지 입은, 이쁜데? 이거랑 셔츠 입으면 입은... 그러니까 게임 어, 세번째인데? 설레겠는데? 어. 셔츠가 두개야 이건데? 이거야! 렇게 이렇게 이거. 어? 이거. 어? 이건데? 이거다! 예, 이거야! 자자자 약간... 지금 갈아입자 아, 알겠어요 보시고 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나와주세요 옷 갈아입겠습니다 네나 네. 카메라 나가 카메라 나가주시고 네, 네. 약간 아쉬운데? 뭐가 이거 이렇게 해서는 번호를 따일 수가 없어 <웃음> 번호까지 어, 이걸, 해줘요 그럼 이거를 좀 이렇게 해서는 번호를 따일 수가 없어 좀 풀어볼까? 응. <웃음> 뭐야, 뭐야 투샷 이거? 아 아니 둘이... 뭐야? 아니 아, 둘이, 둘이 지금 어울리는데? 둘이 지 오피스 룩이잖아! 어 오피스 룩! 어 오피스, 룩. 어 오피스 룩이네! 아니 지금 약간... 남자친구 셔츠 빌려서 입고 잠에서 깨는 여행 그러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약간 샴푸 냄새 날것 같아 괜찮은데 나는? 좀 되게 좋아 아니 둘이 근데 둘이 붙으면 진짜... 이, 완성이 돼 이거 썸네일이에요 진짜 어 모델 같아 아니 지금... 하객... 같아요 하객, <웃음> 하객 같아요? 하객이요? 예. 네. <웃음> 네, 결혼식... 시, 하객. 신랑 신부도 아니고? 예. <웃음> 네. 그다 연주 씨. 연주 씨? 안돼안 돼. 안 돼. 와. 다 화려하긴 하다 뭔가. 그게 옷이야? 주머니야? 이건 파우치지 않아 솔직히. 뭐야?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아, 하다, 입어. 저건 그냥 버려. 아니면 연주를 진짜 영 남자애들 옷 입혀보자. 어? 잠깐만. 어, 아예 진짜 친숙한 컨셉으로? 어. 내가 근데 영둥이 카고 바지에 영둥이 티셔츠 입으면은 어? 그냥 게임 아, 게임 세번 끝나 그냥. 아, 아 근데 그것도 좀 신. 아 하다. 오케이 오케이 리아가아이 <웃음> 번호 따봐야 따따따지저서 아, 대박 나서 지 아니야 뭐 대박 사건이 지금. 짜증 열요 어, 오케이. 오케이. 지금 오 뭐야 오 오. 그러니까, 걔기린지기기린와 뭐, 이거 완전 기춤잘 추는 그런 언니. 아옳 너무 맞아 크게 나. 아 느낌 있는데. 왜? 오, 오늘 한번 어디 다시 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은어 좋은데 좋은데. 어야 뭐야 뭐야 신나서 신나서. 얘 니네 어디 갔는데? 영동이 됐다 영동. 응. 어, 영동이 됐다. 영동이니까. 영동인데? 모자 으니까 자신감이 생기네. 아니 저희 좀 어디 가자니까요? 그러니까 놀러 가자. 왜왜우리랑 놀기 싫은지지 왜? 아, 아 됐어 우리도 우리까지 우리 우리끼리 가자. 말을 왜 이렇게 놀아요 형? 아 아니 <웃음> 아니 이렇게 하자. 각자 놀고 저녁에 집에서 만나자. 에각자 네, 놀면 아이, 나안 먹는다고! <웃음> 야, 야. 영주님, 저, 녁에우리끼리들 어, 오지 않을걸? 야미나 이제, 나 이제, 얘이 이제, 나리제나 이제, 나 이제, 이제, 나우리나 이제, 자 이제, 나 이제, 나어제나 이제, 나이러나 이제, 나나다제나나이먹나 이제,